아니, 아니, 자기도 좀뭐 이런거 네 안녕하세요 또모 황예입니다네 여러분 지금 제 옆에는 또내 네, 작곡 능력자 두 분이 와 계세요 어떤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작곡 능력자 분을 모셨을까요? 무언가 작곡을 하겠죠 <웃음> 네 <웃음> 그쵸 폴란드에 쇼팽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이분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피아노의 시인이 계신데요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네 김광민 교수님이십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영광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피아노 학원에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은 정말 모를 수가 없는 곡이죠. 학교 가는 게 어릴 적 저도 그 곡을 많이 연습했었는데 이렇게 작곡가 보는 직접 또모에서 함께 뵙는 날이 오니까 정말 너무 영광스럽습니다. 교수님 혹시 또모 뭐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? 예, 예. 그뭐 워낙 그 유명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저도 종종 봅니다. 아, 영광입니 뭐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있고 <웃음> 또뭐 학생들끼리 또막 연주하는 거 굉장히 재밌고 좋더라고요 아,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네. 학생분들 클래식 전공이지만 작곡 능력까지 있는 관상적으로 <웃음> 작곡적인 능력도 뭐 음악적인 그 재질이 굉장히 뛰어날 수있도 저는 부진이만큼 작곡할 수 있어요 진짜 처음에 가서 교수님처럼 관상을 바꿔서 수술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진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고 진짜 유튜브에 다고 이렇게 를다감사아 제일 좋아하는 곡친구있요 사랑 그렇게 보내네도 좋아하고 아, 무대로는 그 그대는 어디에 반주하셨던 아 인재범 씨아네이문세님 노래예요 아 맞아 맞아 그두개 제일 좋아합아 그런 것도 올라와 있어요? 네. <웃음>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교수님과 함께 두 학생이 즉흥곡 레슨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한번 클래식 학생들이 연주해 보는 즉흥곡은 어떨지 그 여기에 이제 레슨 해주시면은 너무 조, 좋은 시간 될것 같습니다 아 저도 아주 기대가 되네요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. 아유 반갑습니다. <웃음> 네. 아유 영광입니다. 박수를다자 네. <웃음> 네. <웃음> 그래서 이번에는 뭐 무슨 테마를 간단한 거를 하면 해도 주님께서 워낙 멋있게 바꿔주실 것 같아서 작은 별 작은 별 어려운 곡인데 이거 원래 모짜렛 특곡 아니에요. 그렇죠. 자 그래서 이거를 면제를 맞춰볼까요? 자기가 뭐한번 치나? 네, 화성까지 다 해서 한번 한번 해보세요. <웃음> 너무 편하게 하세요. 둘이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공부를 뭐, 뭐가 있을까요? 어. 자곡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은 없고 그냥 편노를 치다가 자곡을 혼자 뜨문뜨문 하는 거라 너무 제 틀에 갇히는 것 같아서 머리로는 네. 뭔가 알고 표기할 수 있어도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재즈하고 클래식하고 별 다른 것도 없어요. 그 궁극적으로는 다 같이 만나는 것이고 어차피 그 12개 건방으로 이제 우리가 음악을 하니까 그래서 클래식에서 이제 배우시는 것을 갖고 충분히 활용해서 갖고 계신 그 지식 갖고도 얼마든지 많은 네. 음악을 이제 펼칠 수 있다라는 뭐 그렇게 믿어요. 좀 아까 보니까 뭐 너무 잘하시네요. 네. 자유를 갖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네. 모든 걸 잊고 느낌 가는 대로 아까도 느낌도 너무 좋았어요. 클래식도 뭐 사실 쉔베르고뭐 이런 것 식으로 뭐 이럴 수도 있고.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.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쁘게 또 할려면 뭐 클래식하게 사실 뭐하 얼마든지.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. 앉아있으면 <웃음> 협조곡을 들은 것 같아요. 오케스트라 다 같이 나오는. 화성을 좀 물어봤잖아요. 네. 짧은 시간에 뭐다할 수는 없지만, 네. 예를 들어서 이제. 이 작은 별도 여기서 나온 거니까? 네. 사실 다 이거죠 네. 뭐. 네. 여기서 나온 코드. 네, 네 이렇게. 으뜸하우, 버금다리하우 으뜸하우. 이걸 갖고 이제 번갈아가면서. 이것도 원래는 호도 하잖아요. 어차피 멜로디도 여기서 나온 멜로디니까 이화성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모차르트 이제 그 옛날이니까. 화성을 조금 더 다르게 붙여서, 이래서 뭐, 이런 거 이제, 두 번째는 오세컨더리 도미넌트라고 그러는데, 4도로 가기 전에 여기에 관한 오더 세븐을 친 거예요. 그래서, 이게 이제 오더 세븐인데, 여기에 관한 또 버금 딸리 화음.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, 이거? 하여튼 뭐 그런 걸 이용해서, 그렇죠. 이제 다더 붙이면 이제 이렇게 되죠.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바꾼 거예요. 근데 재밌잖아요.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어요. 어떻게 시작을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. 그 여기서 음. 이게 가는데 베이스가 B 이렇게 가도 괜찮을. 아 이거 좋죠. 네. 다 좋죠. 헉? 안 바꿔도 되고. 음, 거이 좋아요.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하면은 촉 연주하면 좋지 않아요?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패턴을한두세 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교수님이 갖고 계신 패턴이 수십 배 수백까지 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하나 하나 다 너무 새롭고요. 그래서 앉아 있는데 여기 가까이서 손가락으로가 멜로디를 누르고 있지만 되게 제일 가까이서 감상하는 것 같아서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감성에 너무 느낌이 너무 좋아요.